네그 led 라이트 라이트 그렇죠 어, 우리의 새로운 네선 라이즈 필러는네 네. 약간 가벼운 led 빛을 어, 가지고 있죠 그렇죠. 맞아요 잘했어요 네. 자 하지만 잠깐 정리해 보면요 이 네. 글은요, 뭐 하는 네. 글인 것 같아요, 이거? 아침에 빨리 일어나게 도와줘 도와주는 방법,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? 아니면 뭐예요? 무들. 그렇지 뭔가 도구를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, 지금 이제 뒤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, 일단 하나 보, 보이는 제품은 뭐예요? 그 LED. 어, LED가 어, LED가 어, 장착된, 어, 필로우. 아, 필로우. 어, 필러우가 뭐예요, 필러우필러우네 어... 어. 어, 자, 뭘까요? 힌트. 자, 뭐, 이, 자면서,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서 좀 필요한, 거. 어, 뭘까요? <목소리>